이갓에브바디 oh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몇번째 이산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집에서 새롭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언니랑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 이제 혼자 진짜 진정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나 혼자 다시 산다고 다시 자취를 하게 되니까 생활력이 없잖아요. 그동안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거의 언니가 해주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니까 되게 처음부터 다시 자취 새내기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하나 보면 하루가 막 다가 있고 집안일이란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바, 각질 발각제 발각질제 그거 해봤거든요. 아 근데 자꾸 움직일 때마다 얘가 벗슬려서 박스테이프로 그냥 감아버렸어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웃음> 전화를 받지 않아. 아우 받지마 받지마 너 왜이리 전화를 안받아 언니도 한번 했는데 안받았잖아 왜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안받고 있었어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왜 너는 뭐해? 나 장보러 가고 있어 어디로 장보러 가는데? 집 앞에 음 왜? 그냥? 뭐하는데? 나? 응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데? 숨도 쉬고 있어 숨 쉬면서 뭐하는데? 눈떠눈 떠서 뭐하는데? 이사람아! 너 오늘 뭐해? 빨아? 내르지 않이 이게 뭐야? 어? 왜 바닥에 시했어? 말해봐 왜 바닥에 시했어? 누가 바닥에 시하래 혼나고 싶어? 언니가 무지 화났어 지금 어? 음부튼그럴 거야 안그럴 거야? 어? 언니 실망시킬 거야? 언니랑 이렇게 오래 살아놓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강아지도 그럴 수 있지 예외는 아니야 그렇지만 저렇게 대놓고 싸는 건 언니를 기만하고 조롱하고 멸시야 그러는 거야 언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안 그럴 자신 있어? 일단은 집 들어가 일단은 쭈리 집 들어가 혼나야지 제가 장을 보러 마트를 가야 되는데요. 마트에 가면서 빨래거리가 많이 쌓여가지고 빨래 좀 챙겨서 갈게요. 빨래방 가야 돼서. 저의 빨래 바구니입니다. 일단 홈플러스로 출발! 어때? 나 운전하는 여자 도착! 이거 까무친 거예요, 분이. 이거 며칠 놔두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장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봉투를 달라 했었어야 되는데 봉투를. 아... 그럼 이제 빨래방으로 고고고! 카드로 받으시면. 제가 지금 빨래를 넣었는데 세제를 안 넣었는데 중간에 정지를 못하나요? 어, 정지 안되고요. 네. 기본 세제는 들어가는데 아 기본 세제 들어가요? 예예 예. 어... 이거 어떡하지? 당근마켓에 팔아야되나? <웃음> 뚜껑 어딨어? 이 뚜껑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뚜껑 <웃음> 이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뚜껑이 없어서 놀랬잖아. 스타트.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못해서 빨래 바구니에 가져갑니다. 아, 사이코패스 같아 비내리는 창가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 같아 왜 근데 어쩔 수 없어 씻는 거랑 얼굴이 나랑 같이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눈빛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 더 이상하네 멸치 다시팩을 넣어줄 겁니다 건져줍니다 대충 이거에다가 고기에 뜨신 물에다가 월남쌈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어 배고파 미쳐버리겠다 진짜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이랑 버섯 일단은 고기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월남쌈 소스를 찍지 않아도 짤것 같아서 이렇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자취를 하다보면 배달음식을 되게 많이 먹게 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만들어 먹어 버릇을 드려야 돼요 솔직히 버, 자취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 먹는 버릇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샤부샤부 이거 올라서 진짜 쉬우니까 지나가는 쭈리도 그냥 만드니까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녁다른여정의 인절리 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